팬룸 레벨 펀의 입구는 보고된 바 없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곳을 탈출한 방랑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레벨 체로 레벨 1, 레벨 3, 레벨 1 1으로 빠져나온 것이 확인됩니다. 레벨 펀은 파티고호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의 노클립 능력에 대한 방대한 지식으로 인해 수없이 존재하는 출입구들은 평범한 인간이 식별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레벨 펀의 기본 설정은 어린이 생일 파티룸의 모습을 취하며 화려한 테이블과 케이크, 벽에 그려진 여러 그림들이 동심을 자극합니다. 백룸 레벨 제로와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지만 12만 평방마일의 크지만 유한한 공간에는 파티고어가 만들어낸 실패한 양자터널이 곳곳에 함정처럼 있어 레벨펀의 방문자들을 공허로 보내버립니다. 레벨펀에는 파티고어 외에도 파티호스트라 불리는 개체가 존재하는데 이동이 불가능한 대신 정신 연결을 통해 파티고어를 제어하거나 텔레파시를 보내 잠재적 희생자를 추적합니다. 파티호스트 하나의 개체는 약 200에 가까운 파티고어를 통제하며 생일촛불로 둘러싸인 페이크로 위장하고 있지만 지시받는 파티고어가 희생자를 잡아오면 눈을 뜨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 본 모습을 보입니다. 백무에 진입했을 때 희미하게 보이는 벽, 피, 많은 파티 음식들, 쌓여있는 가구들 또는 바리케이트가 보인다면 파티고호의 서식지에 들어왔음을 인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야 하지만 이가에 동요 소리가 들린다면 파티고호의 사냥 반경이 포착된 것이므로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투가 진행될 경우 파티호스트에 의해 200에 가까운 파티고호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화력으로 방전체를 파괴하는 것이 좋으나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승산이 없을 경우 현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레벨 펀의 파티 음식들은 인육으로 만들어져 섭취는 권장되지 않으며 레벨 내에 남겨지거나 기록된 것들은 파티 구호가 만들어낸 함정 혹은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어 상호작용 또한 권장되지 않습니다. 레벨 펀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곳을 탈출하고 싶다면 라디오 주파수를 101.5에 맞춰 휘밀 요원에 반복되는 지시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